전체에 의 아. 호흡, 아.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서슬찬 불줄기가 거세차게 내뻗치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힘있게 대지를 박차고 만리 대공으로 선수 쳐란랐습니다 신용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분리된 일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 앞 10km 해상에 이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km 해상에 안전하게 락탄됐습니다. 시험 발사를 통하여 신용전략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됐으며 신용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보다 군사적 효용성이 큰 위력적인 전략적 공격수단으로 된다는 담보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. 국가 핵무력건설 전망 계획에 따라 공화국 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영하게 될 신용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무기체계는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을 의 방어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데서 가장 강력한 핵심 주력수단으로서 종대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.